애플의 궁극기 같은 느낌을 다소 받았어요 리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리디입니다 여러분 진짜 엄청난 아이폰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앱등이 여러분들이라면 꼭 구매해야 되는 아이폰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왜 올해 출시될 아이폰 12가 꼭 구매해야 되는 역대급 아이폰인지 지금부터 포인트만 쏙쏙 골라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아이폰하면 디자인, 디자인하면 아이폰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아이폰을 구매한데 있어 디자인은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데요 이번 아이폰 12에는 미니멀하면서 애플의 감성이 잘 녹아들었던 클래식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이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고 계신 렌더링은 12 시리즈의 예상 렌더링인데요 이번 아이폰 12는 클래식한 아이폰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라운드로 처리됐던 기존의 아이폰들과는 다르게 수직으로 깎아내리듯 플랫한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신선한 새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플랫한 형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손에 지을 때 느껴지는 이 그립감은 이전 라운드형 아이폰들보다는 별일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전 아이폰은 일반 프로 프로 맥스 이렇게 세종으로 출시되었었는데 이번 아이폰 12 부터는 기존 모델에서 미니 라고 불렸던 5.4 인치가 추가되어 총 네가지 아이폰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애플이 중급기 시장과 플래그십 시장을 모두 잡겠다는 의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에게는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애플과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또한 이번 아이폰 12는 5.4인치, 6.1인치, 그리고 6.7인치 세가지 크기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중 아이폰 5.4인치는 아이폰 SE보다 더큰 사이즈로 출시될 예정이고 작은 아이폰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se와 더불어 고려해보셔도 좋을 상황일것 같네요 그리고 이전 아이폰 11 시리즈에서는 프로 모델에만 OLED를 넣어줬기 때문에 살짝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아이폰 12부터는 모든 모델에서 OLED를 지원할 예정이고 120Hz 또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선명한 화면과 부드러운 움직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0 시리즈 사용자 분들과 11 시리즈 사용자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메리트인데요 바로 노치의 작아짐입니다. 노치는 출시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작아지는 걸 원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리즈부터 드디어 작아진 노치로 출시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색상의 경우 5.4인치와 6.1인치의 일반 모델은 이전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컬러로 출시될 전망이고 프로 모델의 경우 미드나잇 그린이 빠지고 네이비블루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디자인을 살펴봤고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 살펴볼까요? 아이폰 12 시리즈의 카메라는 일반 모델에는 2개의 카메라가 프로 모델에는 3개의 카메라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리디님 렌더링 보면 카메라가 4개 같은데 왜 3개밖에 없다고 아시나요? 자 여기 보이는 아래 카메라는 2F 센서라고 최근 아이패드 4세대에 들어갔던 라이더 스캐너인데요. 이 스캐너는 적외선을쏴 사물의 거리와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고 애플은 본 기술을 응용해 점차 다양한 산업으로 쭉쭉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메인 카메라 센서로는 지난 11월에 소니에서 개발된 IMX-686 센서가 탑재될거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IMX-686 센서는 기존 아이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야간 촬영과 플레어 현상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알려져있고 센서는 물론 화소까지 더욱 커지고 높아졌기 때문에 차기 아이폰의 카메라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스펙 또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이폰 12에는 7나노 A13보다 더 작은 5나노 A40가 탑재될 예정이고 이 40는 30% 낮은 전력에서 15% 더 빠르게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더욱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1월 31일 유럽의회에서 전자기기 폐기물 축소에 관한 USB-C 타입 통일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법안 때문에 USB-C 타입으로 통일될거다 라는 말이 있었지만 존 프로 서의온릭스 브랜더리 등 다수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라이트는 케이블이 탑재될거라 생각되네요 그외 A40 칩셋을 사용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는 5G를 지원할 예정이고 4GB의 램과 6GB의 램을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애플에도 드디어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가격의 경우 얼마 전 존프로스의 소스에 따르면 아이폰 12 5.4인치 기준 649달러, 749달러, 999달러, 1099달러 순으로 출시될 거라 전망했고 애플 애널리스트 거밍치도 30달러에서 100달러 영상을 예측한 바 있었으니 위 가격보다 싸지면 싸졌지 비싸지진 않을 거라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항은 출시일인데요 기존 아이폰들은 9월에 출시된 바 있었죠 다만 이번 12 시리즈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1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자 오늘은 아이폰 1 2에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아이폰 12는 플래그십 시장부터 중국비 시장까지 모두 잡겠다는 애플의 의도가 느껴지는 제품이었고 카메라, 칩셋 이런 다양한 스펙에서 애플의 궁극기 같은 느낌을 다소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을 영상에서 놓치신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타임라인 참고해주세요 저는 테크 크리에이터 리디이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